안녕하세요 지수원입니다 자 이제 태풍의 신부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오늘 어, 마지막 녹화를 했고요 마지막 촬영을 했고요 전 아주 시원섭섭해요 백0 0나 왔기 때문에 어, 많은 스태프들과 또 많은 배우들이 다 합심해서 열심히 했지만 어, 또 어떤 여,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새로운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모두